춤 배우면서 정신적으로도 좀 맑아지는 기분이 드는 것 같아요. 행복한 바이브를 즐길 수 있는 곳인 것 같아요. 나에게 춤은 인생이다. 저희가 처음에 오밀려 시작했을 때 지하 연습실에서부터 했었거든요. 나 혼자 스튜디오에서 아니면 몇명 댄서들이랑만 즐기는 것보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도 같이 쉐어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업로드를 하기 시작했어요. 100만 명 서브스크라이버스가 있으면 진짜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제 장난치듯이 그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한 1년 만에 그 100만 명을 확 넘어버렸어요. 이 정도 속도면 그냥 원 빌리언으로 이름을 지을 걸, 이런 생각을 했어요. 유튜브가 없었다면 지금 원밀영이 이렇게 많은 성과를 이루지는 못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춤을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의 것이 아니라 진짜 많은 사람들이랑 같이 나누고 같이 즐길 수 있는 문화를 만들고 싶다. 제가 만든 춤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추는 것 자체가 어. 너무 감동적이에요. 수업할 때마다 거의 좀 올라오는 눈물을 참게 되는 것 같아요.